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덜, 자기가, 자기는, 자기는 그래도 덜 불행하다고 느끼는 행복을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든,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내가 만약에 팔다리가 나는 지체 부자유자가 됐어. 근데 장님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작년까지 안 돼서, 불행은 하지만, 그래도 보라, 볼 수도 있고, 브 v 도볼 수도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테레비도 볼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볼 때는, 시각장애자한테 볼 때는 내가 그래도 덜 불행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 즉, 즉,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한 가운데서 행복을 깨닫는 것이지. 불행하 행복한 가운데서 100% 행복한 것에 행복을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 이거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불경에 다 나와있어요. 이 말이죠. 덜 불행한 것을 행복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처님 경전에는 그래서 나는 말을 좀 작고, 이야기한, 바꿔서 이야기하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불행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야. 최, 최고의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유은을 남겨주셨는데 첫째가 가장 첫째가 벼슬은 하지 마라. 두번째 가정은 잘 지켜라. 참가정잘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같아도 쉬운 거 아니죠. 살아보신 분다 아시겠지만 다. 세번째 남하고 약속은 70%는 지켜라. 왜 100%가 아니고 왜 70%라고 생각하나 세월이 생각할 때. 그리고 70%만 약속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70%의 말에 한 그게 그 뜻이 인생 살면서 살아가는 게 있더라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항상 좋다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을 나쁠수록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정말로 아름답다. 세계적인 그림이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을. 레오라 다빈 제가 그랬으 어떻게 모나리자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일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모나리자 미소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는, 뭐라 그럴까분석한 사람이 83%의 미소와 17%의 소심과 애소, 애소가 담긴 미소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미술사학자. 그러니까 83%는 웃는, 웃는 것 같지만 17%는 우는 것 같은 표정이다. 울고 있는 표정이다. 그의 묘한 이렇게 뉘앙스를 맞춘 것이,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름답다.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서 항상 이렇게 아주 웃고만 있는 데서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나리자보다도 더한 우리 여러분 미륵방가상이라든지, 일본에 국부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우리, 우리의, 우리나라에 정말 좀 유명한 그 웃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미, 미소 있지 않습니까? 백제, 백제 천년의 미소라는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웃는 것 같았지만 사실 자세히 살, 살펴보면 울고 있는 표정이거든. 그러니까 17%의 눈물을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벽, 완벽한 행복이란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덜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 나야말로 가장 큰, 큰 성공했다. 또 나도 큰 성공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